한의이안를좀 벌려서 보자고 벌려서 보면 에어컨 필터는 얼마만에 교체해 줘야 될지 보통 1 0 0 k m 에한번또 혹은 6개월에 한번 정도 교환해 주면 좋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랑 황사가 너무 심하고 해서 한5 0 0 0 k m 에한번 정도 교환해 주고 있어 이제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대부분 이제 그 에어컨 필터는 보조석 앞에 보면 글로브 박스가 있다고. 글로브 박스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가가지고 에어컨 필터가 있는 게 대부분이야. 일단 글로브 박스를 열고 어, 내용물들을 일단 좀 밖으로 빼내야겠지. 그리고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보면 우측과 좌측에 이런 핀이 하나씩 있다고. 살짝 돌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빠지지.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잡게 돼 있어 양쪽을. 살짝 커버를 뺏기면, 이 안에 가서 이제 필터가 있단 말이야. 요거 이제 살짝 빼주면 된다고. 이쪽 에 지금 차 안에서 금방 빼온 거라고. 요게 이제 새 제품이고. 한번 이 안에를 좀 벌려서 보자고. 벌려서 보면, 이렇게 미세먼지, 흙,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껴있다고. 엄청 지저분하지? 이렇게. 에어컨 필터 측면을 보면, 여기 화살표시로. 이쪽이 바닥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이 방향 그대로 따라서 어 일단 뺐던 데다가 다시 밀어넣으면 돼 이렇게 밀어놓고 아까 저 뺐던 커버 커버를 잡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 이렇게 하면 에어컨 필터가 이제 교체가 완료가 된 거야.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글로브 박스 제대로 이제 조립을 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. 자동차 생산 업체별로 이제 조금씩 글로브 박스 뜯는 방법. 또 에어컨 필터 커버 뜯는 방법이 이제 공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어.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될것 같고 인터넷으로 이런 거 싸게 구입을 해서 가센터 가면 보통 한 에어컨 필터 교환을 하고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할 거야. 그러지 말고 이런 거한 5, 6천원이면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 두세 개 준비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또 요즘 황산나 미세먼지가 심하고 하니까 직접 교환하는 셀프 교환 방법도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나름 보람도 있잖아